가방을 이용하러 가시고, 지금 경찰 소환을 해서. <웃음> 어? 가방은 어떻게 들고 왔어? 응? 어? 가방은 어떻게 들고 왔어? 그냥 저렇게 놀라고. 안다도 가나? 어떻게 들고 가 무거워. 저렇게 첫째 날 달리기 성공적, 가방도 무사히. 이걸 안 보러 간다고? <웃음> 역시. <웃음> 이걸 안 보러 간다고? 한쿡, 한쿡. <웃음> 가방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경찰에 소환을 해서 <웃음> <웃음> 하고 있습니다. <웃음> 아, 그리고 다행히 한강 곳곳에 CCTV가 있는데 경찰이랑 같이 가야 조회가 된다고 해서. 사실 <웃음> 쏠리는게김소복인데 어. 어. <웃음> <웃음> <웃음> 마지막 주에 <중에> 진짜 <웃음> 영상 찍으라고 별 일이 다 있어 주네. 난 정말 인생이 <웃음> <웃음> 스펙타클하구만. 안방에 본 재난이 없어 이제. 이제까지. 섭렵을 했습니다. 자연재해서부터 자, 여기 근육으로 가 그럼 깬솔이 <웃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와,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던져줄게요 네주지력들은 네. 여기에요? 아, 네. 여기 내려가면 운동하는 건가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서 구지를 했는데 여기 앞에 바서 CCTV가 있거든요 조회할 수 있을까 하고 연락을 했더니 2초안는센터에 연락을 주서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실수이 조회할 수있고 개인한테 조회가 안 돼서 경찰 분이랑 동행을 하시면 해드립니다. 언제 뭐 잊어버셨어요 방금 전이한 10분 전. 그럼 네. 저희랑 같이, 뭐 같이 하실 거예요? 예. 네. 내비지 찍을 수 있어요? 네. 예, 예, 그럼요. 타보시죠, 그럼. 예. 경찰차 타고. <웃음> <웃음> 신기 방이하다 고맙습니다. 어런로가 <웃음> 이해기차천동을저 <웃음> 그 죄송한데 혹시 이런 이런 경우가 좀 자주 있나요? 네. 불실은 자주 있고요 네. 분실은 네. 이렇습니다. 어떤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지 핸드폰 안되고요로스트리드고경찰청실물하니찰청에서물 예. 실시간으로 등록이 되나요? 네, 들어가시면 아, 실시간.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지나가시다 그냥 숲든가셔 가지고 경찰 가서 신고를 해 주시면 예. 저희는 거기에 입력을 해요. 음. 그래서 경찰 관들도 공유를 하지만 아 일반인들도 하실 수 있어요. 아, 아, 온라인에서 검색이 돼요. 네, 안내받는 걸로 찾아. 아.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프가그램이 있어요. 그렇죠. 아, 예. 만약에 누군가 낚는 거 예. 점유질링은 누가 떨어뜨린 걸 가져간 거고 음, 흘린 지갑 친구 안한 건데 가져가네 <웃음> <안에는> 옷이랑 출입증 <웃음> 열어보고 생각했을 텐데 안 열어보고 가져왔겠지 등산 관절 센터의 CCTV 위치를 말씀을 드려야 돼 가지고 다시 현장을 방문했고요. 이쪽이 잃어버린 곳 아래 CCTV입니다. 아 몰랐는데 CCTV 아래마다 이렇게 CCTV 정보가 따로 적혀 있어요. 잃어버리면은 이거를 같이 조회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가방은. 이쯤에서 났었는데, 카메라가 저쪽에서 향하고 있어서, 제대로 쓸줄 알고, 놓고 잠깐 달리고 왔는데, 이렇게 잃어버리기도 하네요. 아, 곳곳에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네. 기물들마다 다 이렇게 위치 표시가 되어 있구나. 와우. 인터벌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웃음> 어? 야, 인터벌 한번 했다가, <웃음> 별일이 다 있네. <웃음> 야, 야, 여기서 인터벌 하면 좋겠다. 아, 갑자기? 네. 네, 경위서를 작성하고 나왔고 이제 뭐 자세한 거는 공문이 필요하다고 주사를 하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네요. 이제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 잡히면, 잡히면 가는 거야. <웃음> 간다, 진짜. 강력 처벌. <웃음> 아니, 근데 나오다 보니까 저렇게 놓은 것도 안가져가는데요 그럼 쓰레기 같은 것도 아무도 안 건드린다고 <웃음> 근데 쓰레기 같으니까 안 건드린 거 아니야? 아 이것도 못 들어있어! <웃음> 아무도 안 건드린다고 국가도로 진입하는 차도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일로 일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데 <웃음> 오늘 오늘 되는 일이 참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그냥 막 넣어있는 가방들이 많은 거 같아요 내것만 아무도 안 가져가 응. <웃음> 아무도 안 가져가 CCTV도 없어 아무도 안 가져가 <웃음> 근데 CCTV 아래 놓으면 내 가방 왜 가져가냐고 심지어 안에 든 것도 없어 보안출입증 밖에 ㅎ <웃음> ㅎ ㅎ ㅎ ㅎ 또는 곳이 아닌 가 같은데? 응 돌아간다 일래일었다 어? 따릉이 망심리? 네고 마무리는 너 맞아 ㅋ 그럼 이렇게 따릉이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도 못하게 됐는데 안한거지 <웃음> 못한거지? 출입증이 나고 있는데 안한거라고 그 출입증을 분실한 그, 그 일에 대해 너무 화가 나서 예, 지금 분노때문에 이거 못하겠다 맞아 그러면은 수근도 못하게 됐으니 안하게 됐으니까 <웃음> 바로 고치자이어 <이걸. 웃음> 따릉이를 타러 가보도록 합시다 따릉이 신형이 나왔는데 굉장히 이용하기 편하네요 캐 i 커도로 쓰면 되고 이렇게 왕십리까지 따릉이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에나처럼 먹을 걸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음> 왕십리까지 와서 싸다 멈추제제육겠밥 남자는 제육겠다 가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음 두고 두고 꼭 찾아라 응 빠이 일단 두서없이 영상을 찍어보았는데요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던 중에 옥수역 한강진밀로 근처에서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추측해볼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 누군가 분실물인 줄 알고 가져가 신고를 했다 둘째, 누군가 고의적으로 절도를 했다 그럼 첫째, 누군가 분실물인 줄 알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 이제 이동할 만한 경로는 당연히 가장 가까운 동호대교 옥수역 방향 출구가 유력하겠고요 둘째, 누군가 고의적으로 절도를 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카메라 추적이 쉬운 옥수역 방향으로 나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동쪽의 용비교나 은봉교 방향 출구, 아니면 한남대교나 반포대교 출구가 유력하겠네요 근데 제 가방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제 인생의 무게만큼이나 아주 무겁기 때문에 자전거나 킥보드 등 전동기를 탔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 그랬다면 조금 더 멀리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게까지 훔쳐야 할 만한가 그게? 아무튼 특히 저희 운동경로에서 마주치지 않은 걸 보면 반포대교 반대방향인 응봉교나 반포대교 방향인데 자전거도로로 이동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뭔가 잃어버리셨을 때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120번이죠. 서울 다산콜센터를 통해 주요 추정경로 담당 부처들의 연락처를 받았고요. 그렇게 서빙고역, 한남역 옥수역, 응봉역 사무소 그리고 경찰청 유실물센터인 로스트112.go.kr에 분실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내용물 중 각급보안시설 보안카드가 있어서 보셨다시피 옥수역 파출소에도 신고를 해서 용산통합관제센터 CCTV 조회를 부탁드리고 나아가 강력팀의 추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필이면 매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제게 걸리셨는데 제 잃어버린 물품과 시간을 보상받고자 저는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성동경찰서에서 범인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가 가방을 찾았고 외국인이... <웃음> 네, 범인은 중국 남성분이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방을 가지고 도주를 하셨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검찰의 송치를 근데, 하시고 나중에 연락을 주신다고 열심히, 해요 굉장히 열심히 밟아가지고... 요 <웃음> <웃음> 열심히. <웃음> 어, 근데, 꽤먼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가방을 들고 갔는데, 되게 부지런하고 대단하시네, 어떻게 보면. 그, 럼 진짜, 우위 배달이나 시면 배달 하셨어도 꽤 대성하셨을 것 같은데. 음 범인분은 현재, 잡, 뭐, 수사를 받고, 나중에 연락을 주신다고 합니다. <웃음> 어떻게 처벌을 해야 좋까 뭐 딱히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혐모하거나 뭐 국가적으로 뭔가 아니요 외국인이나 이쪽에 우리가 감정 인게 아니잖아 아, 그렇지 딱히가 받은 손해만큼만 그렇게 청구 하는 걸로 아, 중국인이라고 뭐 그런 거 아, 없지 아, 아니야 우리, 우리는 우리는 평등한 사회잖아 처벌도 평등하게 어, 그냥 처벌... 처벌... 야, 끝도 그냥, 그냥 받은 손해만큼만 그 아주 합리적입니다 손해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웃음> 손해가 발생을 해버렸잖아 음, 어떻게 벌서 수사가 진행돼서 저한테 연락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하는 거야. 하는 거. 어디서 오셨던가네. 그속 다시 돌아가는 거. 야 그렇지. 뭐, 뭐타지마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핑계를 마련해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전거를 8km 타가지고 도주를 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가 왕신이 근처야 <웃음> <웃음>